아미노산에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우리가 식이로서 꼭 섭취를 해야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만들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몇 가지가 있냐? 8개 플러스 알파. 자, 필수 아미노산 기타의 표시도 다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필수 아미노산, 바린, 바린. 자, 구조식, 기억하세요. 그 다음, 루신, 루신, 아이소 루신. 그 다음, 트레오닌. 트레오닌 필수 아미노산 트레오닌 그다음 염기성 아미노산의 라이신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알기닌 그럽니다. 알기닌은 이와 같이 합성은 되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염기성 아, 아미노산. 그 다음, 함황 아미노산. 메치오닌 혹은 메사이오닌 이렇게 발음을 하는 함황 아미노산. 2가 아니고 CH3S, CH2, CH2. 자, 이렇게. 메사이오닌, 메치오닌. 그 다음, 페닐 알라닌. 페닐 알라닌.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 트립토판트립토판 필수 아미노산. 어린이의 경우에 이 히스티딘은 히스티딘은 필수 아미노산에 넣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 경우에는 자 히스티딘, 알기닌 두 가지 어린이 경우에 필수 아미노산으로 넣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 여러분, 등전점 보세요. 등전점. 등전점이 산성 아미노산은 등전점이 산성 영역이고 염기성 아미노산은 등전점이 염기성 영역입니다. 염기성 영역이에요. 자, 기억 좀 하시고 그럼 이어서 이제 특수 아미노산을 봅시다. 특수 아미노산. 여기 필수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 체내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외부나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다. 자, 성인에게는 발린, 루신, 아이소루신, 트레오닌, 메시오, 메티오닌, 라이신. 페넬알라닌트립토판 8개 성인에게는 필요 없으나 어린이, 성장발육기 어린이와 회복기 환자에는 알기닌과 히스티딘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필수아미노산에 넣기는 그래서 그냥 준필수아미노산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다. 있다. 그 다음, 특수한 아미노산 형태를 우리가 봅시다. 자, 예로서, 이와 같이, 포하이드록시. 자, 왜 포냐. 여기에 탄소의 번호를 매겨뒀습니다. 카복셀 산의 탄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했을 때, 4번 위치에 OH 하이드록실기가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프로린이다. 해서 포하이드록시 프로린. 여기는 8 하이드록시 라이신. 자, 이런 물질. 그다음 뭐 6N 메틸 라이신 이와 같은 뭐 데스모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한 형태의 뭐 아미노산 형태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자, 어디에 필요하냐? 몸에 필요합니다. 콜라겐에 이와 같이 포, 5, 이브 하이드록시 자, 이런 것들이 콜라겐 합성에 필요합니다. 그다음 마이오신에 N 메틸라이신. 이거 마이오신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 다음 뭐 카복시글루탐산 이런 것들은 혈액 응고 단백질 프로트롬빈의 구성성분 되고요 그 다음 데스모신 은 섬유단백질인 엘라스틴 네개의 라이신 장기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오로니틴 시트루린 오로니틴 시트룰린 나중에 요소 회로 들어가면은 나온 물질 나올 거예요. 오로니틴 시트룰린 자, 이런 것들이 요소 회로 내에 대사 산물로 나타나는 아미노산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다음 주요 아미노산 이제 하나씩 뭐 글라이신 글라이신은 아미노산 중에 가장 간단한 구조로 동물성 단백질에 많으며 특히 면사 단백질, 그 다음에 젤라틴 등에 많이 들어있다. 무색결정이며 단맛을 가진다. 물에는 잘 용해되나 알코올 에터에는 녹지 않는다. 포유동물 체내에서 합성된다. 필수 아미노산 이외에는 합성 다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알라니는 대부분 단백질에 들어있습니다. 최초로 합성된 아미노산이고 면사 단백질에 엘라스틴, 젤라틴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린 세린 면사 단백질 세리신에서 분리된 물질이고 뭐 프로타민, 해모그로빈의 단백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바린 대부분 단백질에 들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대마 종자 단백질 에데스틴에 가장 많이 발인이 들어 있다. 뭐 젤라틴, 달걀에 뭐 바이텔린 등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유리 상태로 들어 있고 펩신과 트립신에 의한 단백질 소화 물질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 루신, 필수 아미노산이고, 물에 잘 분해되지 않아 분리가 쉽습니다. 판상 광택이 있는 백색 결정이고, 단맛 있고 유리 상태, 에, 루신의 수용액은 좌선성이나 산알칼리 용액은 우선성으로 바뀝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소루신은 루신의 이성질체이고 대부분 단백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자, 물에 잘 용해되고 쓴맛이 대단합니다. 트레오닌, 세린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필수 아미노산이고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스파르트산 대부분 단백질에 들어있고 특히 발화된 종자에서 아마이드 형태인 아스파라진 형태로 발견됩니다. 발화된 종자에서 그래서 발화된 종자에서 아마이드 형태인 아스파라진 형태로 발견되고 아스파라진을 산 또는 알카리로 분해하면 다시 아스파트 산으로 되고 주상에 강한 신맛을 가진 결정입니다 아스파라진 그 다음 글루탐산 대부분 모든 단백질에 들어있지만은 특히 식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밀가루의 글루텐 글루텐에서 가장 쉽게 분리되며 카제인의 가수분해 불로 약 30% 글리아딘에서 43% 글루탐산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듐글루탐산 소디움, 소듐염은 조미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화된 종자에서 아마이드 인 글루타민 형태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소듐글루타메이트나 글루탐아마이드, 쉽게 말하면 글루타민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맛난 맛, 그러니까 감칠맛 성, 주성분이다. 그다음 알기닌. 알기니는 프로타민 히스톤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고 물에는 용해되나 알코올에는 용해되지 않으며 물에는 용해되나 알코올에는 용해되지 않으며 발화된 종자 또는 다른 단백질들에도 들어있다. 알기닌는 생체 내요소회력의 구성 중간체이다. 알기닌, 나중에 요소회로 나올 때알기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라이신, 라이신 모든 단백질에 들어있으며 특히 발화된 콩, 감자 등에 들어있고 카제인, 비텔레인드가 수분으로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강알카리성을 띠며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염이 됩니다. 물 메탄올에는 용해되나 에탄올에는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스테인 시스테인과 시스틴 그럽니다. 시스테인 두 분자가 결합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모발, 손발 분해로서 얻는다. 시스테인이 체내에서 환원되면 두 분자의 시스테인이 되고 그러니까 시스테인의 SH 싸이올기에서 수소를 잃어버리면 슬퍼 슬퍼 결합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산화되면 시스테인으로 되는 산화환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테인은 시스테인을 염산과 아연등으로 환원하게 되면 되게 얻게 되는 백색 수용성 결정이며 좌선성이다. 자, 사이올기 반응에 의해서 시스테인의 암모니아 용액에 소디움 니트로 프로시드 용액을 가하면 붉은색이 된다. 자, 여기에 소듐 니트로프로 시드 용액을 가하면 붉은색이 된다. 자, 이거 이해하기 보다면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우리 함황 아미노산이었잖아. 그렇죠. 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발 태우면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죠. 거기에 이제 황산화물에 나오는 결국에는 여러분, 퍼머하는 원리입니다. 퍼머 원리, 여기 산화하는 반응이 관여되어 있다. 그 다음, 메사이오닌 혹은 메치오닌, 카제인을 가수분해서 발견된 필수아미노산이며 카제인, 오브알부민, 뭐 에데스틴 등에 많이 들어있는 함황아미노산입니다. 메사이오닌 시스틴의 합성 전구체입니다 전구체이자 생합성에서 메칠기 공급분으로 사용되며 간 기능을 항진시키고 해독작용을 합니다 메사이오닌 페넬랄라닌 거의 모든 단백질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발화된 종자에서 유리상태로 존재하는 필수아미노산입니다 엽상 톤 주상의 형태로 약간 쓴 맛을 가진 결정이며 찬물에는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타이로신 주로 카제인을 분해하거나 면사를 염산으로 분해해서 얻, 얻습니다. 타이로신은 페닐알라닌의 산화물이고 페닐알라닌의 산화물이고 페닐알라닌의 벤젠 링의 알코올 기가 OH 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 그래서 산화물이고 생리적으로 중요한 아미노산으로 동물성 단백질 3% 정도 들어 있습니다. 타이로신은 갑상샘 호르몬인 타이로신의 모체가 됩니다. 그다음 트립토판. 트립토판은 육각 오각 고리 가지고 있는 인돌핵을 가진 아미노산으로 난황가제인 등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고 모발 피부 생성에 관여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히스티린, 많은 단백질에 들어있고 특히 해모글로빈에 11% 정도 들어있습니다. 히스티린, 이것은 이미다졸핵을 가지며 생식세포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물에 잘용해되는 염기성 아미노산이고 자 체내에서 탈탄산 반응 일어나버리면 히스티디니 히스타민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히스타민, 엘러지, 유발물질입니다 그 다음 프로린, 하이드록시 프로린과 함께 젤라틴, 프로라민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별로 우리가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아미노산의 전체적인 어떤 물리적 성질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성 앞쪽에서 봤듯이 물에 친화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물등 극성 용매 혹은 물건 산및 염기에 녹고 아세톤, 에테르 등 비극성 용매와 알코올 등에는 거의 녹지 않습니다. 융점은 한 200도씨 이상이 됩니다. 자, 광학적 성질은 앞쪽에서 바, 봤듯이 광학적 광 아민 부제탄소를 가진 아미노산, 글라이신을 제외한 모든 종류는 광학적 활성을 가지기 때문에 평광면을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두 종류의 광학적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평광면을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이성질체는 뭐 플러스 혹은 d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왼쪽으로 회전시킨다? 그러면 마이너스 혹은 L, 1이 아니고 L입니다. DL,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DL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자, 표시하고 각각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시계방향이고 왼쪽으로 회전한다는 거는 반시계 방향이잖아. 자, 이렇게 광학적 이성질체 표현을 할 겁니다. 그다음 양쪽성 전해질이고 등전점이 존재합니다. 자. 아미노산은 수용액에서 이온화됩니다. 이온화되면은 한 분자 중에서 염기성과 다음 산성 동시에 가진 양쪽성 전해질입니다. 산성 용액에서는 염기,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고요. 산성의 수소이온이 H 플러스 프로톤이잖아. 수소이온이, 산성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이 수소이온으로 해서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에서는 음이온의,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에서는 염기로 작용을 하고요. 염기성 용액에서는 산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고 중성 용액에서는 두 개의 작용기는 이온화돼서 다시 말해서 뭐 양이온 음이온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중성을 띠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분자 내 자체 내에서 서로 다른 반대전화를 띠는 것을 상극성 이온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상극성 이온의 물건 수용의 pH는 이들의 산성과 연기성의 세기로 정해지며 자, pH는 pkA1, A2 더해서 나누기 2로 표시된다. 이게 이러한 pHS는 지금 얘기하는 게 등전점입니다. 자, 등전점을 삼극성 이온이 동일하게 존재함으로 순전화가 없어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저, 등전점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기장을 걸어도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어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로 끌려가질 않잖아. 그래서 이 그때의 pH를 등전점이라고 한다. 영어로 등전점을 ISO-Electric-Point, PI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등전점, 등전점이 뭐냐? 정기적으로 중성인 pH, 값이 있다. 자, 등전점에서는 전기장 안에서 이동하지 않고 pH 또는 양전하 화학종과 음전하 화학종소가 같은 pH를 말한다. 자. 그럼 등전점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아미노산은 어떻게 이온화되냐 하면은 COOH 카복실산의 요 수소 이온이 수소 이온이 이온화돼서 COO 음이온이 되고요. 여기에 수소이온은 NH2 아민기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NH2는 정확하게 표현은 우리가 NH2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간단하고 편리해요. 근데 실제로는 카복실 산의 수소이온을 받아서 NH3 플러스 형태 양이온으로 그 다음 카복실 산는 수소이온이 빠져나가고 음이온으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양성 양성 양성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니까 뭐 양이온, 음이온 참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있더라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서 중성을 띱니다그 중성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표현하기도 쉽고 중성이라는걸알수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같이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양이온, 음이온 양이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띕니다. 자, 이 중성을 띠고 있는 이 pH 값이 바로 등전점이에요. 등전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등전점에서 만약에 산을 가해봅시다. 염산이든, 뭐, 뭐, 질산이든, 황산이든, 아니면 초산이든 산을 가했다. 산을 가하면 수소이온이 자, 가해졌습니다. 수소이온이 가해졌으면 수소이온은 어디로? H 플러스는 어디로 가서 친화력이 있겠나? 음이온, 카복실 산 음이온기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가서 결합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것은, 자, 음이온은 사라지고 이 양이온만 남잖아. 그러니까 산성에서는 양이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카리성에서는 알카리성에서는, 알카리성은 어디에 이 암모늄 이온의 수소이온을 뺏어와가지고 자기가 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남았는 거는 COO- 음이온이 남아요. 그래서, 자, 양이온은 전극을 꽂았으면 양이온은 음극으로 쫓아갈 거고, 음이온은 양, 음이온은 양극으로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pH에서, 등전점에서는 양이온, 이 양, 양극, 음극으로 가는 것이 없는데, 산성 영역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양이온이 돼서 음극으로 이동해 가요. 자, 이와 같이. 그럼 이제 여러분 봤을 때, 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했어. 그리고 나서 그 아미노산 여러 종류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등전점이 아닌 pH를 만들어서 분리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등전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등전점에서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 은 물에 잘 녹아요. 극성 물질인 물에 잘 녹아요. 근데 등전점에서는 양이온, 음이온이 안돼 있잖아요. 중성이잖아. 그러니까 등전점에서 용해도 확 떨어집니다. 용해도 확 떨어지니까 좋은 점은 또 있죠. 그 아미노산을 침전시켜서 분리하려고 그러면, 등전점을 이용하면 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등전점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자,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침전이 잘 된다. 그 다음, 거품이 잘 일어난다. 어? 이런 월, 성질들이 나타납니다. 자, 등전점 얘기 됐고. 그 다음, 자, 아미노산이, 아미노산 중에 특히 방향족 아미노산인 타이로신, 트리토판, 페닐, 알라닌. 여기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최대 흡수 파장이 275, 278, 260. 자, 자외선 영역의 빛을 쬐이면요 빛이 납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 다음, 아미노산 종류별로. 자, 맛을 보자.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근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포리머 결합이니까 맛을 느낄 정도의 작은 분자가 못돼 굉장히 큰 분자야 녹말도 마찬가지잖아 나중에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 은뭐 단당류나 이당류 뭐 이렇게 어? 가수분해가 되어야 느낄 수 있잖아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야 단백질은 아무 맛이 없으나 아미노산은 각각 특유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맛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글루탐산은 감칠맛을 내므로 소듐글루탐산, MSG, 모노소듐글루탐에이터 조미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라이신, 알라닌, 바린, 세린, 라이신 등은 단맛을 주는 반면에 루신아이소루신페닐알라닌 트리토판 등은 쓴맛 아스파트산은 신맛. 지금 얘기하는 루신, 아이소루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이게 다 뭡니까? 필수아미노산이잖아. 맞죠? 쓴맛을 나타냅니다. 몸에 좋은 것이 쓰다 그러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스파트산은 신맛을 신맛을 나타냅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